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쭈꾸미 시즌이 오픈이 되고 9월 1일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시간을 낸 일자가 4일, 7일이었는데 오늘 기준의 일기예보를 보면 7일에는 태풍으로 아예 출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4일 오늘도 일기예보에는 폭우로 잡혀있는데 막상 현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진 않아요 지금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한 6시, 7시가 지나고 그때 비 오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우려할 만한 그 정도 강우량은 아닐 것 같아요 어, 물때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령 기준으로 12물이에요 지금 시간이 5시 36분인데 만조가 6시 31분입니다 간조가 오후 1시 반두 종류의 물때를 가장 많이 타는 곳이 갑오징어고 그 다음이 쭈꾸미입니다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는 날물이죠 6시쯤에 출항을 하실 텐데 출항 전에 만조입니다 거의 만조 끝들물이고 계속 오전 내내 계속 날물에 낚시를 합니다 날씨만 이렇지 않다면 조항이 좀 괜찮을 텐데 시즌 오픈되고 한 번을 못갈것같아서한 걱정했었어요. 다행히 오선스타고 선생님께서 출항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한 건데 선생님께서 권고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토성 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술자점에 네, 오시면 전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애자를 사용해서 철사에다가 지렁이를 한 서너 마리를 꽂은 다음에 감는 겁니다. 감고. 예전 낚시를 하는 건데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토성 채비가 좋다고 하시니까 적극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조과에 좋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는 편입니다. 토성 채비는 다 했고 많은 손맛을 안겨줄지 기대가 큽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포인트까지약 네, 네. 30분, 30분 정도 걸리겠니다 것들은 최대 운영을 찍어놓고서 음.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도성채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대망의 첫 캐스팅 아, 올해의 쭈꾸미낚시 시작합니다 아, 참 올해도 기다렸어 어? 수신 엄청나게 낮네요 자 로드는 바낙스 이카 마스타 그리고 릴은 바낙스 오우, 와, 내리자마자. 이야, 리드. 아이언닉스 인쇼. 오우, 뭐야.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자, 오우, 쌍거리네? 에이. 자,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올해 첫수니까. 자, 어, 쌍거리니까. 두 마리 다 방생을 하고 가뿐하게 시작을 하겠습아니 어, 됐어. 자, 이제 담겠습니다. 어허. 어 <목소리> 허리를 굽히니까 힘들죠? 자 됐습니다 자세 마리 아침부터 누나 타임이 있나? 아, 이카마스타 힙이 두개인데 1.2mm 짜리 쭈꾸미대 전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쭈꾸미는 미세한 그 무게감? 그거 느끼는 거죠 좀감만좀 이상하면 무조건 챔질하고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천수만 바다인데 민물이 좀 유입되면 올라타서 오랜 시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입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올라타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좀만 이상하면 바로바로 챔질 바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저 바로 오, 바로 바로바로 누나 네 마리 서성챔이 좋네 허챔질 하고 버벅거릴 시간도 없이 네마리가 순식간에 나왔어요 두 마리는 첫수라서 방생을 하고 응. 자막 나와 응. 자 첫번째 포인트 흘리고 다시, 재진이. 아이, 누가 안좋다 그랬어. 비 이정도쯤 해야지. 잘 나온다. c 알은좀 잘지만. 초반에 원래 이렇죠? 네 마리,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미세한 그감각이 살아나질 않네요. 맨 앞자리라 물칸이 준비가 안 돼서 아이스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자잘한 손맛 너무 재밌어. 쌍거린인가 쌍거리는 아니에요 고연색이 되어있죠? 염도가 떨어졌안되십니다 어? 아이고 작다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또 쏙, 쏙, 쏙, 쏙, 호건 챔질 이 이것저것 재보고 어? 이거 묵직하네 이거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냥 호챔질도좀막 해보시고 시즌 초반이고 1년 동안 쉬셨으니까 자, 20마리 잠깐 동안에 무적이쏟아지나 오늘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배꽤 있네 올래도 아이 떨어지네 이게 조금 끝내 준다. 늘상 들리는 말입니다, 쭈꾸미 시즌에. 허참질이 왜 도대체 부끄러운 거죠? 허참질을 해야만 쭈꾸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잘안느껴지지 너무 작다 이게 두개다르시요 아이고 처음엔 금방 채울 것 같더니 이제 3 0만원 갑자기 뜨문뜨문 나오네요. 끈인가로프인가봐 로프 쓰레기 와, 이거 뭐야? <웃음> 오, 봐？높 <오차>. 자가광높가 <웃음> 나와? 자 우럭 나오는거 봤어도 광어 나오는거 또아 참... <웃음> 애자가 아니고 애기 쓰셨나보다 애기엔 나오죠 자 나오던 녀석이 안나오는이 이건 패턴이 바뀐겁니다 애기 체임을 바꿔보겠습니다 這次我知道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일곱시, 일곱시. 서른다섯 마리 했네요. 응? 터성체비고. 토성이 다 좋은데 쭈꾸미를 빼는게 조금 더딥니다 잡으셨어요? 토성이 나와 아직도 역시 정의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빼기가 참. 나가 또 되네요. 나올 때 바짝 잡아야 돼. 와이 지렁이 쓸수 있는 만큼 써야 되겠습니다. 으, 야, 좀, 빠져봐라. 오, 저도 놀래고 있어요. 너무, 누나 나 그래가지고. 비왕창 쏟아지기 전에, 담을 수 있을 때 주워 담아야지. 어, 괜찮아. 야, 시간 좀 끌지 마, 자식 아, 나온다 흐 <웃음> 떨어지네요 비방 우리. 비오고 뭐원산도앞바다까지 염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염도 떨어졌을 때는 이상한 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묵직하네 늦어 이상하네 무조건 천질하고 그러고 허첨질하시고 작은 놈 쌍거리도 나오네요 와 포인트 짱이다 진짜 자자놀 시간 없고 지렁이 껴놔야 돼 지렁이 자, 선님그 비룡의 양이 어가져주까이 붙이셨네요. 어이 뭐야? 예. <웃음> 아이, <이거> 좋았다 그래도. <웃음> 자, 가요 쏙이에요. 맛있는 녀석이 있다 쏙. 예전에 쏙이 걸렸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의자나, 뭐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한 마리. 어쩌랬대, 이게. 그러더니 비도 오고 숨은 방류 1일부터 계속 했대요 네. 오우 하늘이 계기까지 하네 햇빛만 잠깐만 나도 확 나올텐데 입장청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호구로도 있던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거 네, 취데많아요예 그럼요 토성채비를 당할 수가 없네 초반에는 토성채비가 정답인가보네 허허 싼거리네 고성 스타 대표 간식이죠 오뎅탕, 어묵탕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야, 선장님이 끓여주는 어묵탕. 자, 어묵탕. 가을로 접어드니까 점점 더 맛있어지겠죠? 먹어. 지난번에 한여름에 왔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까 뭐? 오늘 또와 많이 잡으셨어요? 한5 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 우와. 많이 잡았네. 아침에 해해 뜨는 고그 시간이 딱 느나 타이밍인가 봐. 그죠? 네한 때가 우리 네 우리 반에서물아아물돌이 타임에 황나오구나그러자 물이 이제 세니까안 이제 나오잖아요 어... 근데 지금 또나오지본님개수요는데 네. 지금 86이면 어 아침에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어요네 깜짝 놀어요 영땅 진짜 맛있네요 초반에는 무조건 토성채비 쓰라고 하시네요 지금 그 지렁이 한 3마리, 4마리 정도 해가지고 애자에 감아서 쓰는 그래서 제가 옆을 꾸준히 봤는데 애기를 쓰고 막 해도 토성채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구스레기의 토성 오, 구스레기 자체가 무거운데 뭐 하려고 러는 거야? 와, 음주단속계랑 와, 이제 배에다 대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물돌이 타이밍 때 노리고 이쪽으로 위치감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0시 40분? 5 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인데 계속 소강상태입니다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101마리 11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네, 선장님도 뭐믿다시는지 하긴 뭐 모든 선생님들이 같으시겠죠 계속 여기저기 찍어보시고 결국에는배들 모여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너울은 바람은 이제 좀 슬슬 터지고 너울도 좀 생깁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한 마리 와가지고 계속 콩콩 찍어요두 마리 200마리부터 또 시작이죠 200마리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죽숙인데요? <웃음> 아이고, 와, 야. 넌 진짜. <웃음> 최소하다, 최소 아이고, 와, 아이고, 씨. 캐스팅을 좀 해야 되는군요? 아이고 올해 첫 갑이네요 아 이거 뭐 모나미 었다 진짜 자 갑오징어 입니다 기껏 거쳤구나 많이 잡으셨어요? 한 70마리 정도 잡았고 그애자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만 좀 얻을 수있을요 예예 저기 한개 있으면 되겠어요? 괜찮으시면 하나더 얻을 수 예예 마이크예 아니 저는 지금 애자 안 쓰거든 예, 감사합니다 예예 사장님 이것도 하나 가져가죠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많이 잡으세요 음. 와.. 해 뜨네 어떻게 이제 12시 10분 그리고 해가 떴으니까 애자 형태의 구슬에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달봉이는 구슬에기지 입질 없을 때 낮에는 구슬에기가 좀먹더라고요 내리자마자 허구가 잡혀있었어요 윈드파인더도 못 믿겠어 이제 어여 애기네 작다도면. 따던... 훅 훅만 하네 훅.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쉽죠? 엄청난 누나는 아니고 준 누나야 준 누나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요아 고맙습니다. 아, 음. 잠시 만 어떤 게좀잘 무는 거 같아요. 그린이요. 그린이요? 그린. 아, 기그이 예. 아 그게 좀잘 괜찮아요. 예, 예.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까 얼마 아까 얼마 못 건졌어요? 4 뭐, 4 마리? 혹시 많이 잡 많이 애기를 잡고. 말 잡고 예예 에라고예 감사합니다 아 이걸 말씀을 짜식이, 무물 쏘네요. 구슬레기를또 바꿨습니다. 음. 골드하고 진독. 이거는 진짜. 드래기 으니까 조금 그러면 사이즈 괜찮게 찾자마자 딱 잡히면 정말 기분 좋죠? 내가 뭔가 찾낸거은에서고 나머지 분 도 아침에 40마리 확 찍고 네. 야 오늘 대박이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나와 네그갔다 하는거같아 자 1시 23분입니다 점심 먹었고요 카운팅은 150마리 어, 갑오징어하고 방생한 아예 작은 녀석들은 카운팅 안했는데 그래봐야 뭐한 10마리 했겠지 자 1시 반이니까 뭐 3시에는 아니고 물살 빨라지면 입항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뭐 2시, 2시 반? 그 정도쯤 입항하시겠네요. 자 뭐야 내리자마자 자 간조 딱되면서 물돌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해 뜨면서 동티면서 나온 게 아니고 만조에서 물돌이 하면서 나왔다고 하시니까 지금 간조고 물돌이 되면서 반짝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300마리는 힘들고 열심히 하면 200마리 정도 채우지 않을까 근데 오늘 놀러 왔으니까 마리스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오늘 못올뻔 했거든요 일기예보 때문에 오늘 완전히 폭우였었어요 폭풍은 아니고 바람은 빠지고 완전히 폭우였었는데 하늘 지금 해 뜨고 있습니다 아 기상청 너무 밉네요 진짜 못 왔으면 어떻게 할뻔했어 그러니까 기사 회생 했으니까 남은 시간 더 재밌게 즐기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식도 주시네요 후식은 아이스크림 파란색 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이조로 바꾸자마자 입질하죠 아이고 작긴 작다 충만하냐 판드나 타임인데 늦었죠. 완전 느나네요. Sangori 이걸 떨어뜨린 바람에 앞에 이거 조인 되는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지금 잘안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밑으로라도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거리네요. 안 던져 스모트 갈뻔했어 도 배들이 동료하는 시각을 알려내요 구조를. 괜데아 200개 아슬아슬하겠한요야 이거 씨알만 크면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한 열댓마리? 열댓마리 던진 것 같아요 너무 요만해가지고 담은 것도 요만한데 가까이 붙이셨네요 속물이 세져서 수심 얕은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낙지다 오징어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채면치레네 채면치레. 오, 뻘물인데. 네, 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 뜯겼네요 하나 200마리 못 채울까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나봐요 말일수 관계없이 좀 즐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아둥바둥 200개 채우려고 했는데 막판에 면허타임이 나와가지고 한 마리 했네요, 200한 마리 체면칠리 아슬아슬하게 하고 갑니다 뭐 사실 100마리 잡든 200마리 잡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못올 뻔한 날인데 이렇게 출중하게 돼서 올해 2019년 주꾸미 첫 출조. 어,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는데 <웃음> <웃음> 그러게요 와 같은데? 니 이거 숲도 같은니 야, 이거 숲도 같은데? 야, 이거 숲도 데 야, 이거 숲도 이거 다도 같은데? 야, 이거 숲네 이거 숲도 같은 자, 올해 첫 쭈꾸미 선상낚시 출전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변항의 오성스타워와 함께해서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